시동을 끄고 엔진오일 상태 및 레벨을 확인합니다. 상태나 레벨은 양호한 편입니다. 가장 먼저 에어클리너를 교체합니다. 벤츠답지 않게 교체 방법이 매우 간편한 편에 속하네요. 하우징 내부 이물질을 청소한 후 신품으로 교체합니다. 기존 오일필터를 제거합니다. 하우징을 클리닝한 후, 신품 필터 및 오링을 장착하고요 오링과 필터 접촉면에 신유를 발라줍니다. 하우징을 손으로 돌려준 다음, 기존 토크로 체결합니다. 잔유 제거를 위해 전용 어댑터를 주입구에 장착 후, 호스를 고정시켜주고요 기존 엔진오일을 배출합니다. 이보로 부른 정도의 세기로 에어를 세팅해 잔여를 배출하고요 드레인 플러그 와셔를 신품으로 교체합니다. 기존 와셔는 잘못된 규격으로 사용했었네요. 플러그를 선으로 돌려준 후 규정 토크로 체결하고요 A 클래스에서 배출된 엔진오일의 모습입니다 준비한 오일은 쉘헬릭스 울트라 5W40입니다 해당 차량의 엔진오일 규격인 MB229.5 공식성인 리스트된 오일로 GTLGU가 베이수수인 100% 합성유입니다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신율를 주입합니다 시동을 걸어 유온을 올려준 후 시동을 끄고 엔진오일 레벨을 확인합니다 약 80% 정도 세팅되었습니다 다시 시동을 걸고 작업 보유를 확인합니다 필터 및 플러그 모두 깨끗하네요 서비스 주기 초기화 및 다음 엔진을 교육 필요하시다면 영상 하단 더보기에 있는